저를 괴롭히는 일진의 점심을 챙기고 버릴 때도 제가 다 버려야 했습니다. 식판 두 개를 처리하다 보니 제 교복에 음식물 쓰레기가 좀 묻었습니다. 그러자 재수없는 안성구는 저한테 냄새난다고 재수없게 괄시합니다. 라연언니와 현수의 집에서 둘은 아주 오래전에 폐지된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. 즐겁게 TV를 보는데 갑자기 라연언니에게 걸려온 전화. 배우창이었습니다 언니는 우창이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